안녕하세요. 구성 그 가만히 좀 놔둬. 이거. 안녕하세요. 일단 제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이상해? 네, 지금 생각인데 있잖아. 너무 길어.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서 이것만 녹음해서 딱아 그래? 소리. 그래? 그러면 안 돼? 그걸 못해 내가. 28cm. c m